지은 자마 무시적에 함이 타불 숲이 받아 지장고살 암량 받아 시왕세계 문열어 너나 담에 사자여 너는 오늘 중성 발언을 하고 그늘 중성 발언을 할때 이중성이 이 발언이 지금 중성 발언이고 이무원심 발언이면 어느 길은 못열어서 어느 본절어 서종주 김씨 여에대한사정으로 군의로 신조상연가 발잡기 하르시고, 금 잡기 드시고, 만만지수, 바다를 들고, 문을 정성, 여당의 충청도라, 대룡산에 마트 고개의 서남 문을 열를드느 시왕 세계 문을, 마고에서게 시왕 세계 문을 열어, 다 아, 세계 문을 열어, 왕생 등나하시 하나만. 왕생능락하시자고 오늘 정성 금일정성 그이 구정성 발언을 할때 이정성 이 발언에 경주민신역에 대상 가정으로 금일정성 발화를 들고 배하랑백신구불어를 들고 감신쿠 불어를 들고 그 정성 빨만신구 가도를 줄자 이정성 이 정성이 발언에 오냐 어. 이거는 근데 뭔지 알지? 맞아. 오케이. 영 거마 시던 대시 죠？잘 하시던 대시 죠？합의 없이, 물드셔 서가 민생 에도, 나 이든 지땅 지주, 등시 지주, 정성 바로 를내리들 돌아 대한 발정완 지구 거절을들 고, 심 걱정 거절을온 환란 거절을들고전 살만 살고, 잘 나가네. 네. 몇 판했어? 아, 아주 저게 그 무아지경이 더고마 아, 아지 아, 뭐 아, 나 힘들어. 아 무아지경이 더고 아. 아 진짜 무아지경. 아, 고생하셨어 집중적으로. 아, 아, 고생을. 아, 잘 갈게요. <웃음> 내가 이렇게 <웃음> 죽기 살기로 빌어졌기는데. 잘가실게요 텐트 는데 그랬어 네. 아, 뭐지, 경에 나는 두배 트리, 가면, 미쳐 <웃음> <웃음> 목숨 내놓고. 뭐 아. <웃음> 아, 진짜 어. 힘 어, <웃음> 아, 진짜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아, 진짜 아, 아, 들 아, 화면에서부고 걷고 애비가 애가 타고 속이 타서 못부 먹고 내 자손 소가 황소같이 할일보다일 황소같이 일만 사냐고 말이여 황소같이 일만 사고 사냐고 말이여 내 자손 어? 그 좋은 시절 다 보내놓고 어? 그 좋은 시절 젊은 시절 아, 통, 통 아, 그, 손 보내놓고 아속속 맞아도 먹어라 아고 다른 물통 맞아서 가지고 한번은 어, 술 드셔도 위가 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 오늘 이렇게 벌 아. 이렇게 이렇게 정리인가서월만고한마늘 네, 조상 영가 여자 조상, 남자 조상, 그 다음에 별점 많은 조상들은 오늘 이렇게 잘 정리를 했고, 잘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 자 가장 원하는 게 보여요 가장 원하는 게 지금 이랬 지금요? 응. 제 인생 잘 가는거 그렇지. 그렇지 아까 네, 아버지가 네. 얘기했듯이 이제 너도 먹고 싶은거 먹고 쓰고싶은거 네.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네. 그렇게 사으라그 말이죠 네. 자 이제 앞으로 사는동안에 내가 별탈 없이 네. 응, 별탈 없이 그냥 잘 사러 응. 가자 네. 음.. 가 인생이죠 네.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응. 보시면 돼요. 아, 네. 남자로. 네. 이건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아, 아버지 수에서? 예. 어, 네. 시간 정리 끝내고 아버지는 어, 고생했어요. 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예. 아아 유난히 힘드네요 오늘들. We'll c o v